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7강부터는 해운중개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운중개업에 대해서는 어, 제1절 선박매매 용대선중개 제2절 화물운송중개 제3절 운송주선인의 상법상 책임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자 선박 매매 용대선 중개인에서는, 어, 1. 해운, 해운, 중개인의 개념, 두 번째 해운 중개인의 기능과 업무 수행 방식, 세 번째 해운 중개인의 역할, 네 번째 해운 중개업의 현황, 다섯 번째 주요 해운 거래소, 여섯 번째 중개 수수료의 순으로, 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 중개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의와 협의를 나눠 보겠는데요. 광의로는 해운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화물운송중개업, 또 선박매매중개업, 용대선중개업을 모두 포함한 어,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어, 화물운송중개인 즉플레이트포드는 상법상 운송주생인에 해당이 되고요. 선박매매중개인은 S&P 브로커라고 하는데 상법상의 중개인이 해당이 되고 용대선 중개인, 차터링 브로커는 상급상 역시 중개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어, 좁은 의미로 보면, 은 협의의 회원 그 중개인은 선박매매 용대선을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어, 선박매매 중개인, S&P 브로커, 용선 중개인, 차터링 브로커, 선박금융 중개인, 파이낸싱 어, 어, 브로커, 또운님선물중개인페페이 브로커 등을 우리가 해운중개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해운중개인의 기능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최적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원만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그 해운 중개인이 어찌 보면 해운에 있어서 오늘날 그 국제화된 해운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운에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는 어 선박을 운항하는 그 선박 운항인, 즉어 선박회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선박회사의 영업활동의 대부분, 상당 부분은, 어, 이러한 해운 중개인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의 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어, 우리나라도 세계 한 5위, 6위 정도의 선봉량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해운 국가이긴 하지만은, 어, 어, 이 수익은 대부분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해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어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봉량의 유지만큼 그 선봉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해운 비즈니스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해운 비즈니스는 대부분 그 브로커 즉 해운 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운 브로커 즉그 슈핑 브로커들은 이그 해운산업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 결국은 그 에, 화물의 창출과 수요 공급에 대한 여러가지 양질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이 되어야 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꾸준한 그 끊임없는 사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그 모델을 그 제공해준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 그 선박회사 화주의 양자의 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그 선박회사의 원만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어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박 소유자나 용선자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긴 한데 어, 오히려 이렇게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개인별로 특정한 시장이나 시장의 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중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용선 중개 또는 S&P 중개, S&P 중개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조선소를 대변하는 중개인 또는 선사를 대변하는 중개인 아니면 유조선 전문 아니면 벌크선 전문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어, 용도선 중개에서 선주와 용선자는 각자의 중개인을 지정하고 양자는 대리인인 해운 중개인을 통해서 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벌크선 시장, 이중갑판선 시장, 뭐 이러한 그 시장별로 각각 도급계약을 통해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선조 측 해운 중계인과 용선자 측 해운 중계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제3의 해운 중계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계인은 위임계약을 통해서 중계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해운 중계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신의 고객인 선조나 용선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또 가능성 있는 화물을 제시해주고 선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시장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자기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브로커는 그 처음 브로커를 시작할 때 아주 단기간에 세계적인 브로커로 성장을 했는데요. 가장 세계에서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에게 어, 자기에게 이제 그 일을 좀 주면 좋겠다고 찾아가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무명이지 않습니까? 잘그 협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에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어, 그 전날 또 오늘의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매일 그 아침마다, 어, 그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어, 이메일로 자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계속 자료 제공을 하니까 어, 그 선박의 그 일부에 대해서 그 S&P를 할수 있도록 선박을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줬는데 어, 그것이 잘 이제 그 일을 잘 쳐내면서 그 이후에 그 선주의 그 선박 전량에 대한 그 매매 브로커 브로킹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거래를 함으로써 한때는 연간 선박 한 240척 이상을 S&P 즉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브로커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그 꾸준한 자기 고객 관리, 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상과 관련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객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서 중개를 하게 되면 선월권이 되어서 해원중개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소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협상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지고 어, 중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실하게 자신의 고객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 신중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 그 중계를 상방중개를 하게 되면 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고객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어, 특히 고객의 기밀을 누설해서도 안 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한번 알려지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정도의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개인은 자기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운 중개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해운 중개인으로는 영국의 S.S.Y. 어, 브레머 슈핑, E.A. 깁슨, 클락슨, 허우 로빈슨 등이 있구요. 노웨이에서 알레스 플라토, 아스트로프 피언니, 그리스의 벌커스 슈프로킹, 독일의 안드레아스 어, 자카리안센, 또 일본의 텐툰, 중국의 오션 라빈 등이 어, 국제적인 해운 중개인으로 유명합니다. 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운시장은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가 되고요. 선박건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용선시장 규모는 세계 3위 정도로 추정되고 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해운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해운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그 그거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해운중개업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많이 갖춰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하고 어, 취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2020년 현재 해운 중개업 협회 회원사가 65개에 불가합니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 따라서 해운 중개 전문 인력이 좀 확충될 필요가 있고 중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운 중개업 등록 업체의 추이를 보면요, 1991년도에 그 등록 업체 60개, 그고 중개업 협회 60개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92년 65개, 93년 75, 94년 95, 1995년 1 1 5개 1996년 126개, 1997년 150개. 1998년 165개, 1999년 174개. 이렇게 해서, 뭐, 대게 한, 그 2009년도에 한 700개, 2011년에 1050개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회원중개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한 50에서 7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5개서가, 어, 뭐 굉장히 해운이 현재 는 위축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우리나라이 연도별 해운중개업의 실적을 보면 은만 달러 정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요그 1991년도에 화화물 선박을 합해서 뭐그 1억 1453만 달러 정도 수입을 올렸다면, 쭉이 근처 유지를 하다가 1999년도 1억 2183만 달러까지 수입을 올렸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 좀 줄어듭니다. 4천에서 3270만 달러 정도 굉장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해운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중개업과 해운거래소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면 요 세계 각지의 실시간 해운정보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정보소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해운거래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거래소 또는 해운정보센터라는 것이 이러한 해운거래의 그 중심이면서 해운정보소통 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해운 거래소는 과거에는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가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은 런던, 뉴욕, 도쿄 외에도 오슬로, 함부르크, 파리, 피레푸스, 상하이, 서울 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틱해운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발틱해운거래소는발틱해운집회소라고도 하는데요. 영국의 런던에 그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운거래소인데요. 어, 17세기 후반 해운업자들 즉해운중개인과 용선자 대리인 등이 런던의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해상 운행을상담하던 것에서 어, 유래하게 됩니다. 이게, 그, 꼭, 발틱 해운 거래소 뿐만 아니고요, 어, 로이즈 오브 런던 같은 경우도, 결국 그 해상, 해운 업자들과 보험업자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에서, 어 이러한 그 해운 브로커들이 모이게 되면서, 어 이제, 보험 브로커들이 모이게 되면서, 오늘날 해상보험의 중심지인 로이즈 오브 런던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영국에서는 그 템즈 간병에 커피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1903년 해운거래소로 정식 발족을 하게 되고요 이 각국의 선주 해운 중개인 곡물, 석유, 석탄, 목재 등의 무역업자 등 수천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거래소를 마치 우리 KRX같이 안에서 어떤 상장을 하거나 중개를 하는 이런 것으로 보면 곤란하고요 벌틱해운거래소라든지또 어, 어, 영국의 그, 로이즈 같은 시장들이 보면은 전부 그 건물에 브로커들이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래소라고 하고, 단지 이제 발틱 해운 거래소는 그 전날 매일매일 이제 거래했던 그 운임 지수라든지 거래 지수를 발표하는, 어, 거기에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이 해운 거래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부정기 운항을 수요 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는 일종의 해운 시장인데요. 어, 운송 수요자와 공급자가 해운 중개인을 통해서 운임을 결정하고 용선 계약을 어, 체결하게 됩니다. 어, 왜 부정기 운항이냐 하면 은 전기선의 경우에는 전기선사가 해운 동맹을 통해서 탈입비를 정해놓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중개인을 통해서 대량으로 어, 운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해운시장의 여러 가지 그 어, 실적이라 할까요, 그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기선의 용성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운송수요자와 공급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운임을 결정하고 용성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어, 원거리 통신방식이나 인터넷 미디어 시스템을 통한 해운 정보의 교환이나 거래가 오늘날은 활발해지고 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도 거래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그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운브로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볼틱해운 거래소에서는 BFI라고는 발틱 운임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임 지수가 오늘날 세계 해운의 어떤 그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운임 거래소로 오늘날은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발틱 운임 지수 BFI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당시의 그 부정기선 운임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1985년부터는 발틱 국제 운임 선물지수 지금 이제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물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선물지수를 발표하고 있고 또 1990년대는 선물 운임거래계약 FFA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선물 운임거래계약인 FFA는 선주와 용선자가 음, 석달 후의 운임수준을 미리 예상해서 합의한 것인데요. 특정한 양을 기준으로 미리 예상된 운임수준에서 선주는 운송서비스를 팔고 용선자는 그 운송서비스를 사는 것이 그 운임선물거래입니다. 합의된 미래의 날짜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어, 저명한 해운 중개인의 패널에 의해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합의된 미래의 날짜에는 그 운임 수준이 합의된 요일보다 좀더 낮거나 높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운임 수준에서 선진을 되사고 용선자는 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임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 용선을 할수 있는 계약권을 이제 미리 사두는건데요 사뒀다가 실제 필요한 이제 그 용선 수요자인 화주에게 이 용선 서비스를 다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해운회사 선사들끼리도 이러한 그 용성 거래를, 그 가상의 거래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운임선물 거래를 쭉 해뒀다가 운임이 높아지면 이제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고 운임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주가 일반적인 운임수준에서 성약을 하는 시점에 FFA 비즈니스에서 손실 입은 부분을 주간 후에 양 당사자는 최종적인 계산은 마치 그들이 합의한 운임선물거래 금액 수준으로 그날 성략한 것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큰, <웃음> 큰 선박과 화물 양에 적용이 되고 미래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 비페스와는 달리 물리적인 해상 운송을 위한 합의나 약속이 아니고 단지 운임의 매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개 수수료를 영어로는 커미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래 성사를 위하여 해운 중개인이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즉그 보수를 우리가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즉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서 용선을 중개해 주고 받는 대가를 용개선 중개수수료라고 우리 해운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수수료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래관행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얼마 주라고 이렇게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계약 형식에도 중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요율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그 브로커들이 그 관행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개수수료는 결국 그 전체 운임을 일정한 비율로 계산해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 운임시장 또 선박매매계약 용대성 계약의 금액에 따라서 이 중개수수료 요율이 그 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계약 금액은 화물의 양이나 용대성 기간 또는 성가로 어, 책정을 할수 있는데요 전체 운임의 1.25%에 해당되는 수준이 보통 어 중개수수료로 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S&P 즉 선박 매매의 경우에 는성가의 1,2% 내외 어 전기선 선박 대리점료는 어그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가 커미션으로 어 책정이 된다 이것이 이제 관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P에서 성과의 1~2%는 굉장히 크죠. 그 보통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한1 0 0 0억 정도 기준을 잡으면은 어 1%는 2%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브로커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주 측의 브로커와 그 다음 조선소 측의 브로커가 있다고 보면은 어 양쪽으로 이제 1% 1뭐 2% 2%, 2 하면은 한 각각 음 1~20억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어, S&P 브로커는 한번 거래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있고요 전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 그 다른 뭐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아니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 것이죠 어, 용대성 계약 선박매매계약 내지는 예약이 확정되거나 서명되어야 이러한 그 중개수수료를 어,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그 어, 계약이 그, 체결되고 종료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누가 하느냐인데 중개수수료 커미션 브로커리지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선주가 어, 지불을 하게 되고요. 계약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비율은 모든 주문에 명시하여 선주가 알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1명의 회원 1 명의 해운 중개인이 1.25%의 브로커리지를 받다, 커미션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연관된 해운 중개인의 수에 따라서 운임이나 용선료에서 2.5% 내지 3.75% 정도가 중개 수수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전체 중개 수수료에는 에드컴이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만 계산한 비율보다는 높아진다. 이때 에드컴은 최고 5%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저 용선자의 해운중개인이 고객의 전담 해운중개인인 경우 2.5%의 그 중개수수료를, 어, 받기도 한다. 아, 이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여기서 에드컴이란 것은 address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양육지에 있는 용선자 대리점으로 하여금 화물의 양육을 주선하도록 하거나 선박사고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선주가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에드컴은 보통 운임의 2-5% 정도 수준이고요. 영국에서는 용성계약서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실무적으로는 용성계약서에 커미션으로 운임의 2.5%를 공제하고 양육항에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즉, Freight Payable at Port of Decharge after Deduction 2.5% Usual Commission 이 그래서 이그 실질적으로는 운임을 할인하는 결과가 되고요. Address Commission 이라는 용어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지만 일종의 Debate 형식을띠고 있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어드레스 커미션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어,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관행적으로 그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이제 브로커 커미션을 주면 은 브로커 커미션에서 어드레스 커미션을 어, 그 용선자 그 결국은 이제 브로커가 선주에게 환급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이것이 이제 그 법인인 선주로부터 그 커미션을 지급하고 나서 다시 어, 어드레스 커미션이 그 개인 그 법인의 대표에게 어, 환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일종의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영국에서는 횡령죄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에 이러한 브로커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형태로 그 법리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국제해운에서는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우리나라에서 해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해운 중개업에 대한 이제 그 개념과 또 커미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오늘 공부한 것을 좀더 자료를 여러분들이 수집했어요. 해운 중개업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세계 주요 해운 거래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토론해 봅시다. 다음 에드컴의 그 개념과 또 효율성,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더 조사해서 토론해 봅시다. 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